아,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사장님 혹시 네 대왕 연어 초밥이라고 네아 완전 크게 네 혹시 그런 것좀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냥 딱 느낌에 어어 크다 네 이런 느낌이잖아요. 얼마 나 해드릴까요? 사실 그냥 여쭤만 보러 왔던 거예요. 아 거거든요. 그래요? 네. 언제든 쳐놔 주세요. 잘 먹겠습니다. <웃음> 아... 음! 오늘은 대왕 연어 초밥 냥냥냥진짜한 연어가 입안 가득해 오늘은 대왕 연어 초밥 냥냥냥 뭔가 농사운 구독해 주세요. 응. 대왕 연어 초밥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파를 올려서. 사장님께서 추천해주신 방법이에요. 특제소스. 아, 맛있다. 아, 이그 마요네즈 베이스에 약간 뭐 메이플 시럽이 들어가고 막 약간 뭐 그런게 들어간 소스래요 이거 만들어주시느라고 따로 만들어주셨는데 오! 진짜 잘 어울린다! 그리고 양파가 진짜 와! 신의 한 수인 것 같아요 진짜 엄청 깔끔해요 그러면 이번에는 검정 소스! 아 맛있다 근데 이거 원래 연어를 거긴 숙성을 해서 이렇게 초밥을 만드시는데 오늘은 제가 특별히 그 썸네일용 약간 그거 회 뜨는 것좀 찍으면 안 되냐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가지고 그냥 완전 진짜 생연어로 먹고 있습니다. 어, 배부르다. 오, 내가 몇개 먹었지? 하나, 둘, 셋. 한네개 먹었나? <웃음> 벌써 배부르다니. 일반 사이즈. 그러니까 사실 일반 사이즈가 아니라 얘도 엄청 크거든요. <웃음> 이거 봐요. 근데 처음에 이거 이 정도면 충분히 크지 하고 딱 만들었는데 아, 이거 사장님 뭔가 임팩트가 없다고 대왕연어는 이거보다 훨씬 큰 느낌이라고 해가지고 다시 자른 게 이거였어요. 그리고 얘는 그러면 중연어 초밥. 대왕 아니고 뭔가 먹기에는 딱 좋은 크기 같아요. Stop it. 잘 먹었습니다. 아 이거 제가 먹으면서 생각이 난 건데 이거 사실 안 파는 거잖아요. 근데 아마 이거 보시면은 드시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자 한번 사장님께 어, 이거 약간 기간 한정으로 약간 이 영상 올라오고막한달 한 정도 이렇게 좀 혹시나 어, 홍사운드 영상 보고 먹고 싶어서 왔어요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만 좀 특별히 판매를 할 수는 없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청주에 사시는 분들은 가서 드셔도 되고 율량 내덕동 뭐 이런데 사시는 분들은 배달도 되니까 배달해서 드시면 좋지 않을까요? 그럼 아마 숙성된 연어로 해가지고 더 훨씬 맛있게 잘 만들어서 하시겠죠? 알아서 만약 <웃음> 파시면은 그렇습니다.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아 안녕하세요 어? 아,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네, 혹시 네 대왕 연어초밥이라고 네아 완전 크게 네 혹시 그런 것좀 만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그냥 딱 느낌에 아. 어? 어 크다? 네 요런 느낌이잖아요 얼마나 애드릴까요아 그냥 여쭤만 보러 왔던 거예요아 그래요? 네. 언제든 전화 주세요 아 안녕하세요 우와 대박 <웃음> 우와 우와 보면은 이게 이제 근데 그 연어는 그러면 매번 이렇게 계속 잡아서 준비를 네. 하는 거예요? 네! 그 오늘 다 만약에 이제 쓰면은 오늘 이제 발주를 누르면 다음날 바로 들어가요 아네 네. 그러면은 초밥집 같은 경우는 오늘 잡은 거는 다음날 또 사용하는 게 가장 좋죠 왜냐면 아. 약간 숙성을 시켜서 사용하는 게 네. 제일 좋으니까 아네잘 먹겠습니다 <웃음> <웃음> 아, 요거 그 구워서 주시는 거구나 금방 녹슬고 그런 재질도 돼있어가지고 아... 그거 안쓸거야 다들 이렇게 가위로? 네네, 가위 아... 유반인들이 이제 금방 잡다가 이런 막 비닐 나오고 막 이러는 거 이제 기겁을 하죠 음... 아, 진짜 그렇겠네요 네, 깜짝 놀라죠 이런 거 보고 이제 적당하게 알아어 뭔가 되게 작은데? 그러게요. 더 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 작게 뺐나? 두껍고 작게 뺐나요? 아 근데 이렇게 볼땐 몰랐는데 엄청 크네요 진짜 이거 한입에 어떻게 먹을요아 티비 보는 거 같아 음. 아, 맛, 맛있는데요? <웃음> 우와.